안녕하세요. 오렌지 오 버리는 남자 오리지 남자 차. <놀람> 오늘 마실 것은 커피 우유와 민트 초코 우유를 마실 건데요. 민트 초코는 1973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딸인 앤 공주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공주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왕실에서 디저트 콘테스트를 열게 되는데 영국 왕실은 이 디저트 콘테스트의 우승작을 공주의 결혼식 디저트 메으로 올리겠다고 공개를 하였대요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콘테스트 참가했는데 그중 대학에서 요리를 전공하고 있던 마릴린 리케치라는 학생이 만든 아이스크림이 우승적으로 뽑히게 되었답니다. 민트 로얄지라는 이름으로 디저트 콘테스트에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영국 왕실 공주의 디저트 메뉴로 알려지면서 아이스크림 외에도 이렇게 여러 음식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치향 맛으로 불리는 민트 초코 우유와 커피 우유를 원샷해 보겠습니다. Time! 대박!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맛인데요. 오늘 맛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2점이에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유를 마시면서 양치를 하고 또 커피를 마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맛이었어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양을 딱지게 적어주시면 양을. 먹겠습니다. 어든지 원샷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